자, 시작하죠. 이제 규제 2 4페이지 2번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 내, 그, 규제 내용은 슬라이드로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 순서대로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24페이지에 이번에 사업 관련해서 1번, 단계별 집행격입니다 시설을 결정했고, 사업을 언제 할지 단계별 집행격 정하는데, 단계별주 평획은출자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체크해두면 됩니다. 일단 단계별주 평획은 <웃음> 결정 내에서 한 번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의 단계를 나누는데, 지금 결정 내에서 이렇게 많아요. 데한 번에 다 못하니까, 사업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에 할 것들은 몇 단계다? 1단계고, 뒤에 나중에 할 거는 2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 수립을 누가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시설은 결정됐고 결정된 서을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해 가는 거는 위반한 사람 결정한 사람. 위반한 사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누가 계획을 수입한다? 특광시군이 예외로 국토부장관 보위사가 이 계획을 수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해오도 당연히 특광시군이다 알겠죠. 그다음에 계획의 구분은 1단계, 2단계를 나누는데 몇년 기준? 3년 기준으로. 아, 요거는 아까 이제 틀 설명하도록 본 거고 음. 그분은 그 1단계와 2단계 나누는데 3년 내에 집행할 거는 1단계 3년 후에 집행할 것은 2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계획의 수립 시기는 <웃음> 요 3년을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기억하면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1단계 2단계 나눌 건데 <웃음> 3년 기준으로 나눌 건데 시설을 결정해 놓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어, 단계별주평균 수입하게 되면 1단계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되는데, 안 되죠. 3년이 지날 수는 없고, 3년이 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가 똑같은 3자야. 그럼 3이니까 3년은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얼마가 되겠어요?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3개월 안에 이 단계별주평균 수입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로 3개월이 지날 수가 있어요. 지나더라도 3년이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3년 되기 전에 몇 년? 2년이 되는 겁니다. 단계별 집행 수립 시기는 원칙은 3개월 안에 예외로 늦어도 2년 안에 수립할수 있는 예외가 있고 그다음에 음, 계획 수립 절차가 <웃음> 그 절차가 따, 사실은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이미 시설 결정하느라고 기초조사했고 주민의견들었고의회견 협의심이 이 절차 다 거쳤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굳이 조사 또할 필요 없으니까 그 절차가 따를 필요 없는데 그나마 그 절차 중에서 돈이 안 드는 절차가 요 절차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절차. 의회 견 듣는 거. 관계기관에게는 요 서류 그냥 보내가지고 의견 달라 이러면 되죠. 또그 의회에다가 이, 이 서류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 달라 이러면 되니까 절차도 단순하고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요두 가지 절차만 거쳐요. 근데 주민의견 들으려면 신문에 막 공고해야 되고 또 의견 접수 받아가지고 통보해주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주민의견이나 심의 절차는 따로 없는 거고 이두 가지 절차만 거치는 겁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회견을 듣는다. 그리고 알려야 되니까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고한다는 한다? 대면 업무 안 한다고 랬죠 공고 직접 안 하니까 그 공고를 누가 한다? 특광시군 국토부나 도의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특강시군한테 송부하면 공고는 특광시군이이 내용을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기별 수평계획은 이 정도 내용만 가볍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단계별 집행객의 구분은 1단계, 2단계인데 몇년 기준이다. 3년 기준이다. 이거는 확실히 기억하고, 나머지 좀 가볍게 봐두고. 다음, 이제, 시기를 정했으니까,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해야 되죠?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도, 그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시작 결정 끝났고, 결정된 서를,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한 거니까 입반한 사람이다? 결정한 사람이다? 입반했던 사람 입반한사람이 원칙은 누구다? 특광시군예외로 국토부장관 도의상 그러니까 입반한 사람과 똑같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원수가 각각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서울에 있는 도로면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 있는 도로는 인천광역시장이 김포시에 있는 도로는 김포시장이 연천군의 도로는 연천군수가 그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각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특광시군이 각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같은 이유로 도지사가 사업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교재는 빼놨지만 키워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좀 정리를 하면 사업이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죠. 협의. 협의에서 어떻 하죠? 공동으로 시행하나? 시행자를 정해야지. 그 둘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이 틀을 정리했죠. 사업을 하는데 둘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하게 된다. 또는 인접한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무슨 계획을 수입할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항상 협의부터 한다 그랬죠. 협의해서 <웃음> 결론이 두개 중에 하나로 나온다 그랬죠. 공동으로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할자를 정한다 그랬죠. 근데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에는 뭐 제한이 있다 그랬죠. 공동으로 계획 수입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고, 공동으로 계획을 같이 입안했다 이것도 문제될 게 없죠.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는 사업이 사업 능력이 없는 근데 뭐 주택조합 이런 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 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을 한다. 이런 공동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근런데 어, 정비사업 조합이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한다. 이런 건 관계 없어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공동으로 사업하면 싼맛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심 객실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어, 같은 도에서는 누가 나선다. 도의사가 나서고 둘이상 시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정, 시행자를 지정해준다 직접 시행하고 직접 위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사업을 누가 한다 아니면 계획을 누가 위반해야 된다 그 할자를 정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기본틀리고 여기서 살짝 변형되는 게 있지만 이거 틀에 맞춰서 쭉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도심객설 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이 둘 이상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을 치는 도시공객소 사업을 하게 됐다. 당연히 관계특광시군이 모여서 뭐를 한다? 협의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버려? 공동시행은 안 되니까. 왜 특별시장, 과격시장이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정하는 거고, 그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고 둘 이상 시도 관할 구역을 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외우려고 하면 못 외우고요. 아까 틀만 이해하면 뭐 틀대로 그대로 쉽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틀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다. 뭐 인접한 행정구역을 포함한다. 협의부터 해서 공동으로 하체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이걸 정하다가 협의가 안되면 같은 도면 도의사 둘이장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그 일을 할 자를 정해주더라 뭐이 틀을 꼭 이해해 두시고, 어, 앞에서 봤던 지문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시장문수가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죠 인접한 지역이 포함되니까 뭐한다? 협의한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죠 <웃음> 사업이 둘 이상 지자체 관할구에 걸쳤어요. 두개이 걸쳤으니까 뭐를 해? 협의를 해야 되죠. 근데 협의가 안 됐어. 누가 나서? 같은 도면 도지사,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시행할 자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면적이 넓은 데서 해버려요? 당연히 틀린 거죠? 도시개발사 필요하다 인정되는 적이 둘 이상 도에 걸쳤어. 둘 이상 도니까 둘 이상 시도다 그 말이죠. 둘 이상 시도. 어쨌든 두 개의 에 걸쳤으니까 뭐를 해야 돼? 협의를 했어야 되죠. 근데 협의도 없이 그냥 넓은 데서 지정한다. 틀리죠? 내용은 틀렸고.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구역 경우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있다. 그럴 어 없다. 고했어 공동지정 자체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개 이상 도에 걸쳤다. 도지사들이 모여서 협의해서그 구역 지정을 누가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다. 이때, 그 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할 거냐가 문제되는 거죠? 당연히 경기도 의사하고 강원도 의사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지정할 건지, 강원도에서 지정할 건지, 그걸 정하겠죠? 협의를 정해보다가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나서죠. 둘 이상이 시도니까 누가 나서?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한다? 할자를 정할까요? 구역을 지정할까? 요 <웃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직접 지정하게 돼요 지정할 줄 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정 돈 되는 거둘다 빠지고 내가 직접 한다그런다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지정할 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섯 가지를 외워둬야 되는 거죠 외웠는데 생각은 안 나겠지 미국이, 미국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 국토부 장관이 중국과 뭐 했어? 협의했잖아요 협의 내용이 돈 빌려달라고 얼마를 30만원을 어떻게 해? 긴급히 빌려달라 그걸 또 같이 생각을 해둬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 중국 협의 3 0만 긴급 이런 경우에 도의사들이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될 때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죠 사업이 같은 도관할교에 속한다 그런데 둘 이상 시군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협의부터 했어야지. 협의, 협의한다는 협의 얘기 없으니까 이미 틀렸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같은 도니까 국토부가 아니라 도의사가 나서야 되죠. 이것도 틀린 거죠. 확인학습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의 기반인서 설치할 때 미리 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원칙은 계획 결정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중요하지 않은 시설. 그런데 장례식장 보면서, 어, 심각하다, 이런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요. 뭐,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뭐, 심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계획 결정을 반드시 하라. 이건 아니겠죠? 근데 자신은 없어. 느낌이 그런 거지.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맞다 틀다 판단, 틀릴 거는 같은데, 이거 틀릴 거는 같은데, 그, 자신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 이거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안 찍으면 되지 뭐. 이번은 어,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이에요. 매수 청구면 사업을 몇년 안에. 10년 내 사업을 안할때 매수 청구를 해요. 근데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어도 실시계인가가 이미 있었다. 매수 청구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뒤에 다 정리가 될 내용이고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 확실하게 틀렸고. 3번에,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비 집행시설 해제 공고받은 시장문수가, 시장문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도시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뭘 보고 틀려? 응? 해제 공고를 보면서? 해제 공고 공반바가 있어? 없어? 없는데 왜막그 해제 공고를 보면서? <웃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걸고민하란말이에요 해제 공고 공반바도 없는데,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 알고 있는 내용이 이중에 있어. 이거 공반반은 없어요. 우리가 수업시간에 공반적은 없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 그걸 떠올려야 된다니까? 시장원수가시장원수가시장원수가그 시장 다음에. 응. 음. 이건 이제 소설을 쓴 거고. <웃음> 소설 쓰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정확히 떠올려야 된다니까? 그죠? 시장문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지구단위계획 아는 거 있잖아요. 시장문수가 도시군 결정 아는 게 뭐야? 딱 지구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지구단위 결정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해지 공부 공부 안 해도 푼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면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계획 수없이 한 거냐?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다니게. 그러니까 당연 틀린 거예요. 이게 원래 내용은 의회가 장기비집행 시설 결정하고 10년 지나도 사업 안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의회가 그 시설 해지하는게 어떠냐라고 공고를 해요. 근데 시장문수가 공고를 받았어. 시장문수가 직접 해지할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결정한 바가 없으니까 해제도 여기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문수가 그 도의사한테 해제를 위한 계획을 결정해달라고 라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 응? 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해달라라고 뭐 해?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 근데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몰 이, 이, 내용, 이 내용 자체를 몰라도 풀잖아요. 시장문서가 결정하는 건지구달일 밖에 없다. 당연히 틀렸다라고 풀수 있죠? 응? 근데 보니까, 그 느낌이 안 왔어. 그러니까 또, 일 <웃음> <좀> 넘어가. <웃음> 이게, 이건 확실하게 하니까 푸는데, 해제 공고, 여기서 또 꽂힌다 말이에요 해제 공고. 이게 뭔 얘기야. 막, 막 엉뚱하게 고민하다가 이걸 또못 찾아요. 근데 좀, 공부가 확실하게 된, 된 분들은, 알고 있는 키워드 찾으니까 시장 운석 결정한다. 이건 지구장비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저 일단, 이거 못 찾고 넘어갔어. 4번. 도의사가 시행한 도시공격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 그 도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뭔 얘기야? 둘이상. 두리상. 둘이상의 도에 걸쳤다 그 얘기 아니야. 둘이상 도니까 뭔 얘기 나와야 돼? 협의해야 되죠. 그 비용 부담에 관해서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 누가 나서? 위에서 나서야 되죠. 위가 아까, 아까 이제 둘이상 지역 관련된 틀이 같은 데면 도의사 둘이상 시되면 국토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지자체 비용, 돈 문제는 누가 나선다고 랬어 행정안전부장관, 그러니까 돈 문제니까 행안부장관의 결정 맞아 틀려? 딱 틀이 맞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그 틀이 맞죠? 두개 지역에 걸쳤고 그러니까 협의부터 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그 위에서 정해주게 된다 그 위가 보통은 국토부인데 여기는 돈 문제니까, 지자체 돈 문제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답으로 해야 되는 거죠 5번은 사업이 둘 이상 지자체 관할구역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두개 지역 두개 행정구역이니까 뭐를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웃음>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나서야 되죠 몇년 걸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이,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생각을 좀막 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1번은 틀린 것 같은데 자신은 없고 그 다음에 2번은 확실히 틀린 거 알겠고 그 다음에 3번도 사실은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못 찾았어. 4번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외운 건 아니라서 자신은 사실 살짝 없어요. 5번 틀린 건지 알겠고. 결국은 1번이냐 아니면 2, 3번이냐, 4번이냐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찾아라. 긴 거로 가는 거지, 긴 거로. <웃음> 저하고만 풀면 찍어도 잘 맞아.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 붙들고 막 고민하지 말고 아는 거 확실하게 딱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딱 찍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아요 괜히 뭐 해제 공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보면서 공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엉뚱하게 또 3번 찍어요 또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키워드 연결 빨리빨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정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편하게 보이는 겁니다 <웃음>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이 원칙은 특광식은예외로 국토장관 도의사인데 행정청 아닌 자가 지정받아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비행정청도 지정받으면 사업 하는데 <웃음> 행정청은 요 사람들이 행정청이고 뭐 행정청이 아닌 자 행정청이 시행자 요 사람들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사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될 사업인데 서울특별시장이 바빠가지고 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럴 때 누군가를 지정해주면 지정받은 자가 사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웃음>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뭘 받는다? 동의받아야 돼요. 그 동의가 토지 면적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3분의 2, 2분의 1 이거 외우느라고 막 고생을 해요. 물론 이제 외우면 좋고. 이거를 못 외우더라도 먼저 기억할 게 응? 무슨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민간. 민간이 중요해요. 민간. 그러니까 이 동의받는 건 누구만? 민간. 여기서는 민간.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이걸 바꿔서 바꾸, 속이니까. 민간이라는 거를 뭘 보고 떠올릴 거야? 여기서 뭐를 보면서 아, 이건 민간인데? 이렇게 떠올릴 거야? 동의만 보면서? 동의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응? 제한동의도 있고 뭐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키워드가 정확한 게 아니야 지난 과정 때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의받아라 이 키워드 를 기억을 해야된단 말이야 시행자 지정 동의 누구만 민간 그래서 국토개법에 민간을 떠올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보증은 쉽지 이제 보증 단 하나 딱 떠올리면 되니까 그건 금방 찾아요 제한동의 그건 딴 동네 얘기고 <웃음> 아니, 국토교육에서 민간부터 떠올릴 사항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본거 시행자 지정 동의 이 단어가 나오면 민간부터 떠올려야 돼요?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가 보증두 가지 외워놔야 된다면 이게 외워야 이게 딱 보여요 정확히 딱 외우고 이걸 언제든지 내가 딱 떠올릴 수 있어야 그 지문 속에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 결정 지고 다이게 바로바로 생각나요 그 찾아지는 것처럼 시행자 지정 동의 그리고 보증 이게 외워져 있어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기법에 민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 그럼요. 보증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또 다섯 개가 있어 정비법 그 주택법에 가면 민간에 해당되는 거 다섯 가지가 있고 이게 나중에 막 섞여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구별해서 어, 도시관법에서 요게 나오면, 아, 민간부터 떠올리겠다. 이게 자꾸, 그, 기억이 돼, 있, 예, 준비가 돼 있어야, 어, 문제 나오면, 그, 게 예,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에 민간 두 가지, 시행자 지정 동의. 여기 이제,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 중에 떨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억이 돼 있어야, 여기 시행자 나왔고, 여기 지정 나왔고, 동의가 나왔으니까, 이건 민간이다. 이렇게 푸는 거니까, 시행자 지정 동의가 나오면 민간. 두 번째. 보증이 나오면 민간. 보증은 누구나 쉽게 보여요. 맞아, 틀려? 틀린 게 바로 보이잖아. 왜냐면 보증이란 단어 나왔고, 앞에 지방자치단체 나왔으니까, 보나마나 그냥 틀린 거죠. 지자체니까 보증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 틀려? 자리고. <웃음> 읽는 거 주의해야 돼요. 일단, 시행자 지정 동의가 나왔죠. 민간이죠. 나폐가 민간이냐라공사냐 공사니까 동의받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내용이죠. 이거 맞게 해서 틀리겠어. 틀리겠죠. 시행자 지정 동의 나왔으니까 공사.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요 질문은 뭐 숫자 관계 없고 지금 요거 풀기 위해서 무슨 면적 3분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행자 지정 동의 보면서 민간이 나와야 되는데, 공사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여기 보증 나왔으니까, 앞에 국가지 자체, 맞아 틀려? 바로 틀린 거죠?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 정리한 거사몇개 없어요? 사업시행자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원칙은 특광시군이다, 예외로. 국토부나 도의사고. 그 다음에, 그,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서 사업한다, 협의부터 해서, 시행자 정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도의사, 둘이상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 정해준다. 그리고 비행정증도 지정받으면 사업할 수 있고 그중에 민간,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동의받는다. 근데 민간을 떠 올리려면 무슨 나라? 시행자 지정, 동의 이 단어가 나오면 민간, 뭐이 정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음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실시계획을 정해야 되고 뭐 실시계획은 작성을 누가 한다? 시행자가, 고민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이 밑에 이제 요 일들을 다 누가 해? 시행자가 다 하는 거죠. 실적 작성도 시행자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을 누가 한다? 시행자가 그 공기송달을 누가 해? 시행자가 그 타인토지 출입 사업의 시행자가 물론 개획 수입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그 일하는 것 전부 다 시행자가 다 한다. 이렇게 한 번에 아시면 돼요. 실적 작성하는 건 당연히 예,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웃음> 시행자가 신시기획을 작성한 때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권자가 누군지 이제 바로 알겠죠? 도심관리기획을. 결정한 그 사람들. 사업의 시행자는 아까 이반한, 이반권자인 특광시군 국토부 노이사 또는 비행정청 그 중에 누군가가 시행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인가받고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이, 이 인가 받는 이유가, 그 도시공간리로 결정된 그 시설 종류 명칭이 규모 거기에 맞는지를 확인받기 위한 거를 말해요. 그 인가권자가 국토부 시도자 대도시다. 도시 공간 결정한 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가가 뭘까? 또 이런 걸또 고민하고 있어요. 인, 가 인가. 인가가 뭔지 설명드려? 허가가 뭔지, 인가가 뭔지, 그 특허 뭐 이런 것들. 이게 이, 그 행정법 이론적인 사항이라 우리 시험에 인가의 뜻을 안 물어요. 그냥 어뭐 그렇게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인정해서 그 허가해 준다. 뭐 이런 허가나 인가나 비슷한 의미예요. 물론 이제 법적 성질 이 전혀 다르긴 한데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이뭔 얘기야? 이게 어려운 얘기야. 이게 허가가 뭔가 이걸 그 의미를 생각하려면 힘들어요. 그냥 어, 내가 건축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지. 그래서 허가해주면 내가 할수 있고 허가 안해주면 못한다. 해도 좋다라고 인정해주는 거구나. 그 인가라는게 뭐예요? 실시각 작성했는데 이 정도로 하면 되겠냐가서 확인받았고 거기서 인가해주면이 계획대로 그냥 해도 된다는 거구나 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런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인가를 누가 해줘?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무리 실시계획을 작성했어도, 이 인가권자가 인가를 안 해주면, 이 계획대로 사업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게 된다 그얘기예요 인가를 받아야 인가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허가받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개인들이 건축하려고 허가받는 거나, 사업의 시행자가 계획을 정해서 인가받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인가권자를,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가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기반 인사소치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겠죠 조건으로 이 단어 보고 자세 볼거 없이 이것만 보면 된다그랬어요 있다가 붙어있으면 맞는 거 없다가 붙어있으면 틀린 거 <웃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될게 많죠 분할하여이 단어가 나오면 지문이 뭐세 줄이라도 분할하여이 단어 보면서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에만 봐 끝에 가서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맞는 거로 찍고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거로 찍고 그냥 이러면 되는 겁니다. 구분하여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 조건으로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 이렇게 풀면 돼요.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 있다.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수 있다.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그 원래는 인가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중에 이런 요런, 요런 사항만 조금 수정해서 이걸 조건으로 인가하겠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인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위탁할 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탁할 수. 이런 것도 구체적 내용은 안 물어요. 이게 이론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뭐 행정기관이 할 일을 민간들한테 막 위탁해서 뭐 일을 처리하고 하는데, 그게 허용되는 거냐 안 되느냐 뭐 이론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일다집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업무 내용 중에 일부를 누군가한테 위탁할 수 있는 거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맞는 거 없다 틀린 거다요요 요 내용들은 다이 정도로만 나와요 이론적인 걸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단어만 기억해 두시고 하나 좀그 <웃음> 비슷한데 좀 약간 차이를 두고 풀어야 될게 뭐냐면 <웃음> 함께 또는 동시에 함께 동시에 있다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함께 동시에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린 거로 찍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밖에 주택 또는 단정일립이나단정타세대를 소형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그건 없다가 돼야 돼요 없다 없다가 한번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함께 동시에 없다 틀린 걸 찍어야 됩니다 근런데도시군관리기을 도시군기본계과 획 함께 위반할 수 없다 당연히 여기 위반할 수 있겠죠 급한데 같이 위반할 수 있는 거죠 뭐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동시에 없다 틀린 거뭐이 정도로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풀어야 될게 있는데 겸할수 이 말이 나오면 뒤에는 있다다 없다다 없다가 나야 와돼괴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면 맞는거고 괴할수 있다 그냥 무조건 틀린거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는 거죠 조합 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겸할 수 나오면 없다 맞고 있다 틀리고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그 유일하게 겸할 수있다한 말이 있는데 조합장이 대의원을 겸할 수요것만 있다예요 그러니까 겸할 수가 나오면 보통은 다 없던데 거기에 내용 중에 조합장이 대의원을 이렇게 나왔을 때만 있다가 맞구나 나머지는 다 겸할 수 없다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런 건이건 읽지 않아도 이게 단어만 보고 푸니까 이런 단어들잘 정리해 두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건으로 이겁니다. 조건으로 인가할 수 당연히 있는 거고 조건 이행을 잘해야 되는데 안 할까 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인가받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인가받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가받고 나서 그대로 안 하고 막돈 더니까 안 하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위해서 이행을 담보하려고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보증은 항상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국가 등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시료에 관한 상을 두고 있는데, 이건 보다시피 문장이 복잡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근데 개정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이라서, 해제, 실료 이런 게 시험에 원래 잘 나와요. 해제나 실료를 묻는 게지문에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지문에다 넣으려고 그랬더니 요거 그나마 제가 많이 줄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한이 정도, 한 일곱 여 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시, 지문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 나오면 보나마나 가로치기예요 가로치기로 실시의 실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란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묶은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쉬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 이거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코드로 단순하게 외워두면 되는데, 시절 결정 고시가 되고 몇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무슨 계획을,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았는데, 시행자가 계획 고시가 되고 몇년 안에, 5년 안에, 공채법에 따른 뭘안 해서, 재결 신청을 안 해서, 그 5년 지난 날의 다음 날, 실시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 뭔 말인지는 이해가 되려나요? <웃음> 자, 실시, 그, 시절 결정이 됐어요. 근데, 10년 되기 전에 실시기를 만든 게 아니라 사업을 바로 한게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나서 실시기을 만든 거예요 실시기 10년 10년 만에 드디어 실시기를 만들었어. 실시기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사업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나도 재결신청 조차 를안 해요. 재결신청이 뭐 하는 거야?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거죠 수용. 토지를 협의취득하다가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하는데 5년이 지나도 재결신청 자체를 안 해. 땅도 안 사고 있어요. 공사하는 가라는 거야? 안 하는 거죠. 하는 척만 하는 거야, 하는 척. 그러면 이제 누가 괴로울까? 토지 소유자만 괴로워요, 토지 소유자가. 시설 결정했고 결정됐으면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그 토지 보상받고 뭐할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안 하니까 보상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렸어. 그때는 드디어 이제 실시일을 만드니까 드디어 보상받나 보다. 그랬더니 실시에 고시가 돼놓고 5년이 지나도, 응? 어? 보상해준다는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이 5년 안에 지급시정 안하면 그 실질이 실효가 되니까 빨리 빨리 하라 이런 얘기야. 실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옆 동네 <웃음> 여기 강화도가 이렇게 강화도 강화도가 있고 강화도가 경기도야 인천이야? 인천이죠. 근데 인천광역시가 밑에 있고 인천에서 강화도 가려면 이게 어떻게 갈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김포를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저 강화읍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천에서 강화도 가려면 대전 가는 것보다 멀어요. <웃음> 대전도 잘하면 뭐한 시간 반이면 갈수 있는데. 그 인천에서 강화도 가는데 김포 거쳐서 구비구비 막 돌아서 가다 보니까 한두시간걸려 그래서 처음에 강화도가 인천으로 편입되고 나서 강화도 여기에 그 공무원 중에 시에 올라와서 근무할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강화도에서 근무하다가 시로 올라와서 근무를 하는데 출퇴근을 못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뭐 엄청 멀어가지고 그래서 시로 발령이 나면 이제 이사를 가야 돼뭐 그 강화도가 지금 불편해요. 그래서 한동안 강화 도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났어요. 왜 우리가 인천이냐? 인천은 저 멀리 뭐냐,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인천이한 소속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먼 뭐 이유가 다리가 북쪽 끝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서울에서 강화도 가는 게 오히려 가까워요. 인천에서 가는 것보다 북쪽 끝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남쪽에다가 이렇게 다리 하나 놔가지고, 여기 인천에 좀, 좀 비교적 쉽게 가야, 됩니다. 여전히, 바로는 못 가. 좀 거쳐서 가야 돼요. 어쨌든, 여기다가 다리 하나 놓으면 좀 그래도 가까워지니까, 이 다리 놓는 게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다리 놓으려고 그러면 돈 들어가잖아요. 인천시에 막 벌려놓은 사업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돈쓸 돈, 쓸 돈은 없고, 그래서 일단 다리를 놓겠다, 결정만 했어, 결정. 여기에 다리가 낮은다. 도심계획서를 결정을 한 거예요. 시설결정했다는 아까 절차를 밟은 거죠.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들어보고 의회의견 협의심이 다 거쳐가서 시설을 결정 고시를 했어. 도로가 아직 다리가 놓은 건 아니고 결정만 이렇게 점선으로 여기가 다리다. 이렇게 <웃음> 점선을 결정만 했어요. 근데 시설결정 고시를 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고 돈은 없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오랜 기간 놔둬버리면 시설 규정 자체가 실효가 돼버리니까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인천에 집중 못하면 어떻게 해? 누군가를 지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비행정적인 시행자가 있었잖아요. 지정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민간을 지정을 했어. 민간이 나서가지 가지고 도로 도로 다리 좀 날아 이러면서. 민간에서 시행자로 지정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뭔일 하겠어? 실시계획을 정하겠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정해서 인가 고시까지 돼, 서 실시계획 고시를 해놓고, 그, 그니까 어떤 다리다는 게다뭐 설계도면 하고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실시계획까지 다 고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안 하고 여기다가 부표를 몇개 둥둥 끼워놨어. 여기다 부표를. 여기가 다리 놓는 자리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언제 어 다리가 곧나지고참 <웃음> 생각하기 쉽죠? 그러더니 소식이 없어. <웃음> 실시계 고시해놓고, 부표만 딱 띄워놓고, 몇년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때 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굉장 오랜 기간 실시계 고시만 하고 사업단하고 방치가 됐어. 결국은, 그,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이 동네 땅값이 어떻게 해? 땅값이 이제 여러 단계를 띄 거쳐서 떼요. 여기 다리가 논다, 이 계획 결정되면 땅값 떼요. 근데, 그건 먼 뒤에 이기니까 많이는 안 떼요. 이제 다리가 뚫린데, 좀 땅값이 떴다가. 나중에, 나중에, 실시의 고시가 되면, 어 드디어 다리가 생기는구나. 땅값이 떼요. 거기다가 부표가 딱 낮으면, 아, 정말 이제 곧 생기는구나. 그래서 땅값이 막 떼요. 그래서 강화 땅값이 한, 동안막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가게, 가게 낮 여기는 가게 낮잖아. 강화 읍이면 주로 이제, 그다 이쪽으로 통행하고, 여기는 구비급이 돌아서 가야 되니까 땅값이 낮았는데, 이것 때문에 땅값이 함정됐어요. 그래서, 땅값이 막 뛰어가지고, 그, 결국은 다리를 이거, 안 만들었, 못 만들었어. 여기, 결국은 이제 사업을 안 하니까, 그 왜냐면 실시기 고시할 때까지는 큰돈안 들잖아요. 도면이나 그리고 뭐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다리 안 놓고 그냥 사업시행자가 그, 지정 취소가 돼버렸어 땅값이 어떻게 됐어? <웃음> 다리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땅값이 확 떨어졌어요. 그 아는 분이 땅을 사는, 여기 있는 땅을 샀어. 요때 가서 샀어야 되는데, 막 이제 소문나고 드디어 다리가 노네? 그러면서 여기 가서 샀어요, 여기 가서. 근데, 그 결국은 이제 사업 취 못하니까 시행자 지정 취소되고 다리 안 생기니까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어. 다 떨어지고. 근데 한번 결정된 건 언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 못하니까 인천시가 나서가지고 요번에 이제 좀더 제대로 예전에 처음에 계획할 때면 부교를 놓겠다 이래가지고 민간이 돈 없으니까 바다에다 부교 바닷물 위에다 띄워서 다리 만들겠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현수교를 이렇게 놨죠 이게 현수교가 이 교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끌어당기는 형식으로 해서 다리 만들죠 제대로 다리가 낮은거죠 <웃음>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 시료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료가 되는 거는 몇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10년 이전에 실시계획 만든 건 관계없어요. 10년 이후. 그러니까 사업을 방치하다가 이제 자꾸 주민들이 매수 청구 문제되고 막 이러니까 그 매수 청구 못하게 하려고 실시계만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시계만 그리고 사업은 안 하고 그걸 막기 해 가지고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았는데 몇년 안에? 5년 안에 재결시청 안 하면 5년 지난 날의 다음 날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외울 걸 너무 그냥 깊게 설명했어. 그래서 그냥 외워두세요. 몇년 이후? 10년 이후 무슨 계획? 실시계획 몇년 안에? 5년 안에 뭘하라면 재결시청 안 하면 5년 지난 날의 다음 날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두 문자로 1 7오제라고 외워두세요. 처음엔 좀 불편해,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처음엔 또박또박, 17, 5, 제. 음? 또박또박 한 다음에, 17, 5, 제. 좀더 빨리, 17, 5, 제. 그래서, 실시기 시로 나오면, 17, 5, 제. 이것만 떠올리세요? 여기는, 실이 뭔지 몰라도, 풀려. 그냥, 17, 5, 제만 떠올리면, 풀리게 돼 있으니까, 17, 5, 제. 이번에 외워두시고. 다만, 이 7, 5년이 예배로 몇 년? 7년. <웃음> 7년을 바뀌는 이유는 토지 면적 얼마를 3분의 2 이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원칙은 5년인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5년 지나기 전에 재결정을 안 했지만 토지를 3분의 2나 소유했다 말해요. 이건 아무것도 안한 거고 땅자체를안 샀으니까 문제된 거고 여기는 그래도 그 시행자가 땅을 3분의 2나 이미 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외로 7년이 되는 겁니다. 규제에서 추가로 좀 잠깐 보면 2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실시계획 실효 관련해서 시설교통고시가 되고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았는데 5년 안에 재결시청 안 하면 5년 지난 날의 다음 날실시계획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그걸 1 7 5제라고 외웠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럴 때는 7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D급번에 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를 다 소유했어요. 또는 상용권을 확보했다. 이때는 효력을 잃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땅을 이미 다 확보했으니까 이거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리을번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어, 실효가 된 경우에는 도시군개백시설 결정도 같이 실효가 됩니다. 두 가지 실효가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 실효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했던 도시군 계획시설 시설이 실효되는 사항이 있는데 실시계획이 실효된다는 건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안할 거니까 시설도 더 이상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서 시설 교통도 함께 실효가 된다라는 건데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거는 최소 몇 년일까요? 최소 20년이 지나야 돼. 시설 교정은 최소 20년인다? 그래서 그 A번에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액이 폐지되거나 실효됐다 그럼 시설 결정은 언제 실효된다?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최소 20년이기 때문에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20년 이후에 실시액이 폐지되거나 실효됐을 때는 시설 결정도 언제? 그실시액이 실효될 때 같이 실효가 된다는 거예요 실시계획은 175제 요거, 17, 요거 확실하게 체크해 두시고 실시계획을 정했으니까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이 됐어요 쉬었다가 또 하죠